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오늘은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요 마지막 저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에 서른 여덟 해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그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일부에 오신 성도의 여러분들을 사명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보시면서 활짝 웃으면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세날 베데스다요 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세날 베데스다요, 세날 베데스다요. 어,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어떤 단어를 꼽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함없이 은혜라는 단어를 꼽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낱말 단어가 아마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지난주도 다루고 있고 이번주도 다루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어떻게 보면 이 은혜라는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 한 폭의 아름다운 이 그림, 은혜라는 그림을 보여주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용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제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 양문 곁에 위치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었습니다 38년의 이 투병 기간이라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세월이죠 기나 긴 고통이 있었을 것이고 괴로움과 외로움과 힘든 그런 세월이 분명합니다 그 환자가 투병 38년 만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환자를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병 낫기를 원하느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38년 동안 그 거동조차 불편, 불가능하던 평불 중환자가 벌떡 일어나 자신이 깔고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놀라운 사실 하나를 전해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은 자에게 누가 그 병을 낫게 해주었느냐 누가 당신을 두 발로 걷게 해주었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그는 당연히 나를 이처럼 낫게 하신 분은 예수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대답했어야만 하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묻된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같이 읽어볼까요?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저기 보면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그는 자신의 중병을 낫게 해주신 분이 누구이신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38년 동안이나 누워있을 었밖에 없었던 그 불치의 병이 나았음에도 그는 자기를 치유해 주신 분의 이름, 예수라는 것도 그분이 그리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 여기서 우리가 터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야,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도 모르는 자,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자를 친히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정말 기적이다 이건 정말 놀란 은혜다 주님께서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셨다는 자체가 기적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도 모르는 알지 못하는 자를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를 고쳐주셨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할수록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하찮은 인간을 먼저 찾아와 주신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사건 중에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는지 게하마에게 나에게 그 사실을 묻는다면 나의 대답은 모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왜 나를 불러서 구원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지 저는 사실 모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실 때는 사실 생명의 위협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다 그렇죠 그날은 안식일이다 당시 이 유대사회에서 안식일 규정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핍박과 수모, 박해가 바로 들어왔습니다 그 안식일 규정을 보면 한 50여 가지 안식일 규정이 있었는데 뭐그 중에서 간단한 것만 이야기하면 예, 바느질 하는 것도 안 됩니다 글자 두자 이상 쓰는 것도 안 됩니다 물건 들었다 놨다 이 컵도 물건이잖아요. 이거 들었다 놨다 하는 것도 안식에는 안 돼요. 이런 안식일 규례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고의로 그것을 행하게 되면 어떤 수모와 핍박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환자를 찾아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에는 일 치료행위, 의료행위도 금지됐거든요. 주님은 이안식일 규례를 완전히 범했잖아요. 안식일 치료, 의료행위로 할수 없고 또 그한자 보고 자리를 들고 드는 거 못해요 걸어가는 것도 한 500여 미터 이상은 못 가게 도했습니다 들고 걸어가라 야, 이것은요 핏박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런 구절이 바로 적혀져 있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 일로부터 유대인들이 예수 밖에 핍박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바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희생을 치러도 만족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구절이 로마스에 있는데 자 로마서 5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관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주님의 사랑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여러 구절 중에 로마서를 오늘 조금 중적으로 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잘 설명을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주님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연약할 때에는 힘이 없거나 병든 때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유아기 때, 유아기 때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데요 이 유아기라고 하는 것은 기억력이 형성되기 이전의 시기예요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응급할 때 그 사랑이란 일반적으로 우리의 기억력이 생성된 이후의 사랑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억 속에 간직되어 있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억력이 생성되기 이전에는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기억과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 부모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억하는 사랑만 사랑으로 간주하는 탓에 부모의 사랑을 바르게 인식하는 데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바로 그 시절이 실은 부모가 우리를 위해 가장 애쓰고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참사랑은 자식을 낳아보아야 안다 그런 말이 있죠 자기 몸으로 자식을 낳아서 자기 젖을 빨리고 밤잠을 설치면서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앉고 히 등에 업어 접으면서 혹은 열이 펄펄 끓어오르는 아이의 손을 잡고 타는 가슴으로 꼬박 밤을 세워가면서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던 시절 부모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었는가를 자식을 낳아봐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기억 역시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의 사랑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이전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던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았던 들 우리 중에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알수 있으며 이 시간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밝혀주고 있는데 이 경건치 않은 자란 말은 신앙심이 전혀 없는 자란 말입니다 경건하지 못할 때, 신앙이 없을 때 우리가 주님에 대한 신앙심이 전혀 없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예수 옛자도 알지 못하던 그 시절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대체 얼마나 사랑해 주셨습니까? 신앙심도 없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놓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주님에 대한 신앙심이 전모할 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만으로 주님의 이 사랑을 설명하기에는 그 표현이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바울은 그 설명을 더 이렇게 더 이어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과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저기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뭐하지 않다?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심조차 없을 때 아니 우리가 더러운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바울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의인을 위해 대신 죽어주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의인이기 때문에 핍박받고 죽는 것을 사람들이 당연시하기 때문이다. 일제강정기에 한국의 모든 교회가 행하던 신사참배 결혼이 반대 그래서 투옥되었던 주기철 목사님은 온갖 고초를 다 당하시고 결국 순교하셨잖아요. 한국 교회가 자랑할 의인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 중에 누구도 목사님은 의인이니까 쓸모없는 내가 대신 죽겠다고 나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의인에게는 의뢰 그런 고초, 그런 죽음이 따를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이 세상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죽어줄 것 같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대신해서 의인인 내가 죽이, 죽, 그 죽어주기를 사람들 바라는 마음들이 더 많을 겁니다 둘째로 선한 사람을 위해 용감하게 죽어주는 사람은 혹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용감하게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헬라로 톨마오라는 단어인데 당돌하다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즉, 타인을 위하여 생각 없이 죽어주는 사람은 간혹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철길에서 어린아이가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차가 달려옵니다. 아이가 그대로 있으면 죽을 것이 뻔하건만,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한 행인이 생각할 결을도 없이 뛰어들어서 아이를 밀쳐내고 대신 죽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생각 없이는 가능할 수 있지만 깊은 생각의 전제 속에서는 전혀 불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기차가 달려오는 속도와 내가 뛰어드는 시간을 따져보니까 아이는 구하겠지만 그 대신 나는 반드시 죽겠구나 조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 죽음의 현장에 뛰어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에 관한 한 인간은 모두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의인을 대신하여 죽기를 자원하는 자가 없고 선인을 위해서도 생각해온 뒤에는 죽을 줄 자가 없는 것이 인지상징일지인데 하물며 용납할 수도 없는 죄인을 대신하여 죽어줄 사람이 대이 대명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생각이 없었거나 혹은 모자라스가 아니라 충분히 생각하신 뒤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겟세만의 동산에서 땀이 피에 베이도록 고민하고 갈등하시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숲고 끝에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찢으시며 죽어주셨습니다. 그때, 그때 우리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의인이었거나 우리가 선인이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추악한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표현도 아직은 부족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원수되었을 때죽었다 원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반드시 제거해야 될 대상을 칭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못한 자, 죄인된 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법에 어하면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죽어야 할, 죽여야 할 원수를 위해 도리어 당신이 죽어 주셨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더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나의 기억력이 생성되기도 전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어찌 더욱 사랑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알고 따른다면 왜더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당신의 자비로 나와 함께 해 주신 주님께서 내가 말씀을 알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어찌 더큰 자비로 감사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원수였을 때에도 나를 죽이시기는 커녕 도리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께서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왜 당신의 모든 것으로 내 삶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베데스타 사건 중에 요한복음 5장 15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자, 이 38년 된 중병에서 나음을 입은 사람은 자신을 고쳐준 이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나 본문에 보면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그 이후에 그는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을 치유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습니다 자 주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게 된 그는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진해서 찾아, 사람들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증언합니다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이십니다 예수이십니다 그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친히 찾아가 그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그가 주님을 주님으로 믿어서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찌 더더욱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는지 주님께서는 그의 행위와 고백을 성경에 기록해 하심으로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를 여전히 존귀해 주고 계시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해를 돌이켜볼수록 후회도 많고 아쉬움도 많습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고 주님 앞에서 진실되지도 못했으며 주님께 충성을 다하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면서 주님을 더 알게 해주셨고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은혜로 채우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에도 올한해 동안 주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셨다면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바르게 살아갈 때 우리의 남은 날들이 어찌 주님의 은혜로 더 향기로워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더 선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 그래서 천여 주님을 알지도 못하던 그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셨다. 이건 놀라운 은혜고 정말 기적이다. 그것은 38년된 환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실이 나에게 적용되더라는 구절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정말 은혜가 아닐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특별히 아무 소망이 없이 38년을 중병으로 지내던 자를 주님은 특별히 찾아섰고 생명을 걸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던 자리가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베데스다의 아이러니가 있어요 베데스다의 모순, 딜레마가 있어요 여러분 베데스다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조금 전에 나왔잖아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은혜가 넘치는 곳, 자비가 흐르는 곳 그것이 베데스야, 베데스다 그런데 그 이름에 전혀 걸맞지 않는 모순이 뭘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신적인 이야기였지만 물이 한번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난다. 자, 어쩌다 물이 동했다 칩시다. 그때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겠는가요? 오늘 본문에 열거된 맹인, 앞에 못 보는 사람,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사람. 혈기 마른 자는 그걸 걷기도 힘들어합니다. 이런 자들이겠습니까? 물이 동했다. 그러면 분명히 젊고 비교적 건강하고 병이 얕던 사지가 멀쩡한 환자들이 그 물속에 풍덩 뛰어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쉽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재빠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한 병자 정말 다급한 환자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가 없고 가장 먼저 고침받아야 할 자가 고침을 받을 수 없는 모순된 장소가 베데스다였다더라는 거예요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난다는 소문이 무성했지만 실제로는 힘들고 아픈 사람일수록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는 모습과 아이러니와 딜레마가 존재하는 것이 베데스다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삶의 현주소를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주소를 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는 치열한 경쟁에 내몰려 있습니다 오직 승자만이, 오직 1등만이 은메달, 동메달도 별별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최선을 다해보지만 하세월 기다려보지만 열매는 다른 사람이 따먹습니다 3 8명자가그 하세월 동안 그것이 기다렸지만 막상 우리 동할 때는 엉뚱한 사람이 뛰어들어가서 고침을 받을 수도 있었다 뭐 그것도 미신적인 이야기도 하지만 너무 모순 아닙니까? 너무 공평하지 않아요 바닥부터 기어 올라가는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위에서 낙하선을 타고 내려오는 자를 이길 수가 없고요. 평생 땀 흘리고 노력해도 사실 지방값 마련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서울에서는 이제 그런 곳이 되어버렸어요. 지방사람이 이제 서울 가서 집 사고 못하는 이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노는 뉴스 보면 더 기가 막히죠. 300만 원짜리 월급 받는 이 뭐, 청년인가 젊은 아이가 그러니까 한 6년 근무하다가 퇴직했더니 50억 들급 받지 않나. 그럼 화모 뭐 회사에 5천 배당금 투자했더니 얼마 안 가서 1,150배나 되는 5천억을 받아가지 않나. 5천만 넣고 500억 받아가는 모순도 임한지만 모순이 아닙니다. 로또는 완전 절에 가라. 아수라 같은, 아수라장 같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베데스다의 딜레마죠 수십 년그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어도 열매는 엉뚱한 사람이 따먹는 딜레마의 현장을 봅니다 정말 모순이지 않습니까? 말은 공정공정 정의정의합니다 그런데 고개를 잠시 우리에게로 돌려보면 이 베데스다는 오늘 현대교회의 그림자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 교회가 베데스다예요 교회가 은혜의 집 아닙니까? 하지만 교회가 과연 은혜의 집인가? 교회가 과연 은혜의 집인가?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은혜의 집인 줄 알고 자비의 집인 줄 알고 이곳을 찾아왔는데 이곳에 들어오니까 역시 치열한 세상 논리가 이곳에서도 작용하고 있어 야욕 강신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어일 1등만 살아남는 역시 경쟁의 형장은 아닌가?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참된 베드스다가 될수 있을까요? 저는 언제부터 이제 교회가 베드스다 연못과 비슷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이 낫는다는 소문도 무성하고 그럴 때 보이는 연못이었다고 해도 여러분 생명은 그 연못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그 연못 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일어나 그러라고 말씀하셨지 그가 일어나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움직이는 물이 고쳐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움직이는 물 속에 넣어주셔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움직이는 물에는 지우도 없었고 생명도 없었어요 그 연못의 물이 아무리 그럴 때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어도 마치 그 안에 희망이 있는 것처럼 당장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요란했어도 그를 고쳐준 것은 연못에 움직이는 물이 아니라 예수님이셨단 말입니다 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로 찾아옵니다 건물도 괜찮아 보이고 예배 분위기도 뭐가 있어 보입니다 목사의 얼굴을 보니까 매우 상기되어 있습니다 가운도 멋셨습니다 기도하는 장로님들의 목소리도 장중해 보이고 목사의 설교토는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그럴 듯해 보여도 뭔가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으면 그냥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냥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아무리 멋있고 화려하게 지장을 해도 물이 움직일 때까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기루하지 않도록 세련된 이벤트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어도 물이 막 움직이도록 막 부러지고 간절하게 찾아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38년 된 병자를 구원할 수 있는 소문만 무성한 움직이는 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이 움직이는 물이 교회 봉사일 수도 있겠고 교인들 간의 교제일 수도 있겠고 어떤 행사 심지어 목사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보니까 신령해 보여 보니까 막 40일 금식했다고 그래 보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뭐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도 움직이는 물처럼 볼 수가 있겠구나 그게 뭐가 있는 것처럼 내 기도 많이 해서 기도 많이 한 그곳에 뭐가 있는 것처럼 아무리 그럴 때 보여도 그기에는 진정한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은 예수에게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과 구원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냥 사회적 활동이고 종교일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움직이는 물, 그럴 때 보이는 물이 아니라 바로 생명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이곳에 오셔야 되고 그분이 그하셔야 되고 그분이 역사하셔야 되고 그분의 임재와 생명이 역사하는 자리가 되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거하셔야 합니다 임재하셔야 합니다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생명이 역사하는 베데스다가 되는 겁니다 진짜 은혜의 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베데스다 말로만 베데스다지 모순과 딜레마가 한없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죄인들, 소외된 사람들이 교회 옵니다 그들은 교회 가면 어쩌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다는 소문을 듣기도 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벼랑 끝에 몰린 자의 심정으로 찾아옵니다 가난해서 오고 아파서 오고 지치고 힘들고 외로워서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가난을 해결하고 질병을 해결하고 먹거리를 해결하는 것이 당장은 시급한 문제일지는 모르나 그것이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당장하, 당장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도와주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저도 할 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섬기고 돕고 싶어요 이곳에서 기도해서 고난도 피하고 기도해서 병도 고치고 복도 받아 주머니도 채워지는 것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되기를 나도 바랍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솔직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못 되어도 자유와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부자는 되지 못할지언정 돈과는 돈으로 전혀 살수 없는 돈으로 얻지 못하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오히려 고난을 자초할 만큼 영광스러운 기업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고 복받고 잘될수 있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될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에 피할 수 없는 가치다 그건. 그건.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비록 가난해도 우리가 비록 병들어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이제 우리 교회는 예수님 없이 움직이는 물로 사람들을 호도하는 교회가 되지 맙시다 예수님 없이 움직이는 물로 활동하는 베스트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생명의 역사는 베데스다가 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디 이곳에서 예수님을 꼭 만나주세요 예수님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 없으면 부자가 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강하다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궁금해하고 그분을 정말 만나고 싶고 그분을 경험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어떻게 그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임자에 어떻게 살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곳에서 물을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맞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움직이는 물이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 있습니다. 예수 놓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해결입니다. 예수가 해결이에요. 예수가 해결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론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 접촉되기도 하고 인카운트 되기도 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것 제가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은 무엇을 하더라도 헌금을 하더라도 봉사를 하더라도 예배를 하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예수님 오늘도 경험하기를 원하고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 생명이 내 생명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생명을 제가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 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고 기도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바로 이 자리는 그야말로 진정한 참된 베데스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힘주어 말합니다 솔직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움직이는 물처럼 보인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아무리 신령한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냥 목사일 뿐입니다. 그냥 움직이는 물일 뿐입니다. 그 목사에게 생명은 없습니다. 생명을 소개해 줄 수는 있어도, 생명을 설교할 수는 있어도, 생명에 관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도 생명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분을 똑욱더 주목하거나, 그래서 오늘 이 예배도 설교나 찬양이나 다 잊어도 여러분이 나가실 때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worship 팀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 날 불렀던 그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를 수 없겠냐고 제게 질문하는 분이 두분 계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찬양 굉장히 기름부음이 있었나 봅니다 저도 이 찬양 참 좋아하는데 어, 찬양 부르다가 예수아라는 부분이 나오고 이 예수아는 어떤 제 삶의 인물이 아니까?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에, 히브리 말로 예수님 그게 예수아 예수아 이 찬양 부를 때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메아리가 되어서 할렐루야 네 정말 생명으로 역사함을 입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